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페이트릭쌤 t v 의코너섭입니다아 너무 막 답답하고 힘들고 야 이걸 도대체 제가 이제 새벽에 일을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새벽에 눈을 딱 뜨면 보통 한 3시쯤 눈을 뜨는데 예전에는 이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게 머리에 떠올랐지만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딱 뜨잖아요. 아, 윤석열 대통령 됐지.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까지 그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도 많은... 물론 그들은 얘기하겠죠. 내가 뭐 잘못했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팩트 체킹을 해봤을 때그 수많은 비리들에 대한 의혹들, 그 의혹들을 전혀 수사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될수 있을까?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찍어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의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무지할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그 실망감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혹독한 고통을 주는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그 국민의 절반을 이렇게 좌절감에 빠뜨린가, 빠뜨려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어, 너무나 괴롭습니다. 첫째로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조금 그 이전에 정권을 전반적으로 복기를 해 보면 초반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 조국 장관의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그것을 언론에서 이제 에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이 아닌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먼저 꺼낸 것은 당연히 검찰 쪽이고 그 본인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것이죠. 윤석열이 시작한 조국장관에 대한 사모펀드 비리 파도 파도 안 나오니까 이제 표창장으로 바뀌면서 언론에서 이제 받아치고 그것이 큰일인양 이렇게 크게 일을 만들어 버리면서 내로남불이 되고 또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어... 뭐, 국가는 코로나 상황으로 빠지고, 어려운 상태로 빠지고, 언론에서 또 나경원 따위에 그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불로 놔서 민주당에서 공격을 해보지만, 언론에서 밀어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태. 그러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내로남불, 즉,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해명을 해도 언론에서 그것을 서포트를 하지 않으니까, 팩트체크가 안 되니까. 그리고 검찰이나 이런 쪽은 다 윤석열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애쳐봐도 이 검찰 권력이 무서운 것은 군부정권하고 다르게 군부정권은 무식하게 밀고 들어오면 국민들이 어, 저 나쁜 놈들이라는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검찰이 밀고 들어오면 어머, 뭐 나쁜 일을 했나 봐.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좌파 정권, 좌익 정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전에 어떤 사상을 가졌든 간에 지금 현존하는 우리 국내에는 최소한 정치계 내에는 자본주의적 좌파가 있을 망정 그야말로 사회주의적 세력이라든지 좌익 정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몰아가면서 마치 체제 내적 좌익인 양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 또어 우리나라 역사의 특징상 100%의 비좌익적인 독립세력도 없었고 또 운동권도 사실은 그게 100% 순수한 그런 부분 존재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체제에 대한 고민을 누구나 하기 때문에 이 사상 저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결국 그 오랜 공부도 갈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게뭐 소련하고 동국권이 망했기, 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야말로 체제 내적 체제 외적인 자의주의 자익이나 사회주의적 세력이 있다는 것은 날조죠 그런 것으로 이제 색깔론으로 몰아가면서 마치 좌파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체제 외적 자익 정권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희생당한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조국 장관의 어그 내로남불이 해명이 되질 않고 계속 어 공격의 어떤 타겟트가 되면서 한 집안이 풍지 박산이 나도 어 그야말로 그것을 구제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우리 세력들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 부분을 어떤 놈들은 조국 장관의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내분이 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긴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51대 49에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러다가 어, 그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그 자체의 인격적, 인성적 그리고 어,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은 인사는 정말 문제가 있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어, 문재인 정권이 비판을 할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인데. 그게 이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이루어 놓은 눈부신 성과들이 전 세계가 칭찬하는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수출이라는 것이 급증해서 경제 성장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뉴스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삼십 대의 요즘의 이삼십 대는 우리 이3 0 대하고 되게 다르거든요 판단도 빠르고 디테일한 정보를 습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굉장히 빠른 세대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 30대의 특유의 의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득권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 버린 거죠 민주당 정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우리 야당을 탄압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마치 그런 정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한테. 그리고 유튜브 내에서나 이러한 그 세력, 그 언론 세력도 사실은 거의 70%가 언론이 70%가 아니라 거의 90%라고 봐야 되죠. 가끔 한결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90대, 9대 1이죠. 1이라고 해봐야 뭐 가끔 오마이뉴스에서 그리고 독립한 그 언론에서 이렇게 뉴스를 해봐야 네이버 자체에서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그 둘러대는 뉴스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 자체에서도 또그 인사를 잘못해서 각 부서에서서 이제 에러들이 생겨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싸잡아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어, 나라가 개판이다라는 추상적인 그 어, 뭐랄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비판하는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싫어하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살기 힘든데 아 이게 민주당이 잘못해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집단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오늘날의 이 결과를 만들어놓는 원인이고 거기에 바로 그, 주그뭐 LH 비리 사건이 한몫했습니다 예, 거기서 또 하나, 또한 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 점검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오세훈의 승리였다. 실제로 그들의 후보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은 없지만 지금 민주당에 대한 불만 세력들이 그, 그것 자체를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실정,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없지 않지만 실제로 그들이 이룬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당구 년에 지금까지 이렇게 국격이 높아지고 국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도 없었는데 그것은 뉴스 한 자랑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기업화 되어버린 언론 지형 속에서 그 선거 또 틈틈이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그 여론조사인지 조작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세론이 만들어지고 그 상황에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국민들은 또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어그 대장동이라고 하는 그 모든 정권이 민영 투자에 올인해라 그러나 우리의 그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럴 수 없다 공공이관 환수해야 된다 해서 얻어놨던 그 쾌거를 언론도 또 심지어 그 내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상하게 터져 나오는 그런 또 잘못도 좀 있긴 있었지만, 주객이 전도되고, 거의 그 적반하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밀려오는 이런 그, 뭐랄까, 오히려 도둑놈들이 지킨 사람을 매도해서, 오히려 이재명에게 맞지도 않은 죄를 씌어버린 거죠. 아무리 해명하려고 해도 실제로 검찰 권력을 쥐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계속 언론에서 플레이를 해주니까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지 않는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한동안 저는 사실 뉴스나 이런 거 원래 TV는 보진 않지만 유튜브를 즐겨 하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서 윤 당선자인지 뭔지 그 인간의 모습을 보는 즉시 위산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아요. 홍준표가 돼도 유승민이 돼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고 심지어 이명박이 당선돼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지금도 괴롭고. 더군다나 어, 정권에서 키워준 인간이 자기 주군의 뒤통수에 도끼를 꽂은 거 아닙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표차가 0.72%인가? 사실 이 정도면 은 법적으로 이렇게 무효표보다 적은 당선표수 이거를 우리는 또 쿨하게 우리 이재명 후보는 인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역으로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졌다 그러면 난리가 났겠죠. 자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화딱지가 나고 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것에 기뻐하는 모습에 정말 너무 심하게 가슴 쪽 통증을 느끼고 또 그거를 기뻐하는 그 우매한 집단들의 그 집단 무지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나라가 이완형에 의해서 한일합방이 됐어. 근데 그그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언론이 한일합방 예찬을 했다 그러면 아마 그때 당시도 51% 이상이 만세를 불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한 나라로 있느니 강대국의 보호가에 들어가자. 그게 뭐가 나쁘겠느냐. 그거를 알고 있는 그 본질의 그반 반민족성과 반민족성과 반국가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소수의 독립운동 세력들과 올바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은 또 외로운 싸움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십 년을 싸우고 이제는 독립이 힘든가 봐 하면서 이제 마치 이제 치그 일제의 한그 조선 강점이 영원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관성화 로 흘러가면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멀어지는 상황이 되시는, 될 수,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었겠죠. 지금도 우리 47.몇%에 프로 깨어있는 이 시민들 그들이 사실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깨어있는 지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라든지 여러 진보 매체에서 팩트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 세력 중에 그야말로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없고 또어 80년대 학생운동에서도 한 번쯤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기웃거리지 않은 사람들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와 또 1950년 이후에 제대로 된 민주정권이 들어선 바 없고 국민이 제대로 경제라는 것을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장점으로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회의 체제가 가능한가? 라는 고민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웃기웃 하다가 그나마도 80년대 운동권들은행운아들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소련과 동국권이 망하면서 아유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한 번쯤. 민주화 세력들이 고민했던 그러한 그, 어, 뭐랄까, 어 시대 착오적인 그런 사상들을다 폐기를 하고,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자본주의 고쳐쓰기다. 라고 지금 모든 생각을 바꾼 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뭐 주사판이 뭐 어쩌니. 이거는 정말 너무 유치한 공격인데, 그것에 국민들이 속고 있는 거죠. 마치, 문재인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권 말기에 지금 어떤 뭐, 어, 북한으로의 나라를 집어 던진다든지 북한과 짜가지고 뭐 국가를 망하게 한다든지 이런 내란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보입니까? 전혀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 색깔론이 사실은, 에, 50%는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51대 49의 지형은 이런 색깔론이 약하게 남아 베이스로 깔려있고, 저것들은 빨갱이들일 거야. 이것은 사상적으로 전도된 기독교인들이나, 뭐 기독교에 대한 비판 될수 있겠지만, 뭐,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 어, 뭐 일주일 동안 죄짓고도 가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없어진다면서, 제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사상적으로 완전히 그 맹신하다시피 하는 그쪽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운동권 출신들의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태계 얘기한 것처럼 자기도 옛날에 주사파였다. 주사파들은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많은 그들도 실제로 운동의 시작은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민중을 위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일정 부분 오류를 낳았고 주사파라고 하는 좀 잘못된 운동론으로 흘렀던 적이 있지만 제가 그 반대파였지만 그들을 변호하건대 지금도 그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치권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다 북한으로 넘어갔지. 왜 정치권에 뛰어듭니까? 그것은 이미, 아, 오류였다라고 인정을 한 상태고. 근데 그런 것을 뭐, 전향을 하라, 뭐, 어, 나와서 얘기를 하라. 아니, 머릿속에서 잠깐 갖고 있던 생각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여인네에 대해서 음심을 품었어. 근데, 에, 그 여인네에 대해서 어떤 범죄적인 행위도 한 것도 아니야. 근데 굳이 그걸 까발겨가지고, 자기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라 것을 아니 프라이버시라는 게 뭡니까?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접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인데 아니, 그걸 왜 오픈해서? 굳이 그죠? 그거를 오르고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당신들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런 음심조차 단한 번도 품지 않았던 그런 인간이란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학문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을 때그 어떤 나라에서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를 외치고 공산주의를 외쳐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 상황이라고 하는 그 잘난 설정 때문에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를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하면 마치 좌익사상인 양 몰아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시는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지, 건드리려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상적, 색깔적 공격에 깔려있는 베이스에 또 그러한 사상적 기반으로 마치 경제를 풀어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략. 그렇지 않죠. 어 소득 성장의 정책을 문재인이 폈다. 그래서 국가가 망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제적 비판도 실제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소주, 소득 소득 주도성장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그 성장이 극대화된 상태에서의 에 가장 필요한 경제체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어때요? 굴지의 기업들은 돈을 법니다. 그러나 그번 돈이 민간경제로 퍼져 나오질 않아요. 그게 소득으로 개인의 주머니가 만들어지고 그 상태에서 바로 여러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업체인망들이 소비를 하고 돈이 돌아야 되는데 안 돕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비판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론이야말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를 풀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데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물론 저도 경제라는 부분을 그렇게 싹 모르기 때문에 제 얘기가 틀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빨리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익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소비로 활성화 시켜질 수 있도록 개인의 주머니를 채워놔야 되고 그 주머니가 뭔가를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살아 나갈 수 있고 또 기형적으로 어 중소상공인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역대 야권 아니 여권 민주, 진보, 세력 후보들 중에 최다 득표자입니다. 떨어지긴 했지만 이거는 만약에 그 국민의힘처럼 떼쓰기 시작하면, 에, 예를 들어서 국민이 공부 내에서 일어나가지고, 그야말로 내란 상태까지 만약에 발전을 한다면, 재투표도 가능한. 그러나, 에, 우리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어지럽고 하는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꼴보긴 싫어도, 그래. 한번 인정을 해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까지 이제 포기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잘 못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잘 못해 나갈 때에도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 힘처럼 야당 정치는 하지 말자. 제대로 된 정치를 좀 했으면 하는 모습을 기대하고요. 그래서 동의할 건 동의하고 국민에게 민중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의 정책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아직은 다수 다수석이기 때문에 자를 수 있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막아내야 되고 문제는 이제 공수처장의 임명을 할때 대통령이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수처는 있으나마아한 상태가 된 거고 우리가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바꿔야 됩니다. 애매한 애들 불러다가 이놈저놈도 아닌 거 뽑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윤석열 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지들의 유리한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우리에게 유리한 유리하다라는 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쁜 놈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즉 오염되지 않는 놈을 뽑을 수 있게 대통령에게 유리한 그런 공수처법을 만들어야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유리해질 수 있다 이 지점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그걸 활용해서 우리 야 우리 야권 인사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만. 어, 어쩔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한 희생을 각오하면서 공수처법을 에,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태로 바꿔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공수처를 대대로 써먹을 것이다. 왜냐? 아마 윤석열은 공수처 폐지로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법 개정으로 어... 나아가야 될것 같고요. 두번째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제 서울시장도 생각해 봤는데 서울시장을 하면 은 그야말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장이면 저는 대통령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지방자치 권력에 있어서 서울시장만큼 센 지자체 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하려면 은 5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인재를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당대표로서 민주당을 끌고 나가고 그야말로 야당 정치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 윤석열의 잘못된 행정과 정확하게 각을 세우는 그야말로 대한세력으로서의 에, 모습을 보여,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에,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에, 윤석열을 저는 아직도 인정을 못하겠지만 일단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지켜보면서 헛짓거리할 때마다 그걸 우리의 점수로 올리는 방법 그래서 에, 그것이 에, 우리에게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로서 다가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지금에 있어서는 대장동 특검은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된다. 대장동 특검을 해서 만약에 그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은 웬만해서 웬만한 범, 음, 그 위법사항으로는 형사 입건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장동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의 억울함을 벗기고 지금 현재 윤석열의 민낯을 그 그대로 빨, 까발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회의적입니다. 특검을 과연 누가 임명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문제고 절대 국민의힘은 지들 불리한 특검의 장을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대단히 큰 어. 어떤 투쟁이 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시행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하버라 아버지라도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해야 되고 그 수사의 결과가 탄핵으로 이어지는 이런 전술. 만약에 제대로 밝혀졌을 때.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완벽한 해명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돼서 대장동 특검은 지금 당장에 민주당에서 추진해야 되는 전략전술의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의 배치는 당대표로서 야당 정치 최전선에서 그걸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면서 2년 후에 총선의 이후보에서 국회의원의 길을 걷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개원을 통한 4년 중임제를 민주당에서 이뤄내면 이제 우리는 훌륭한 후보를 8년 동안 볼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쫄투보지만 이러한 그 진보 언론들을 많이 양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제가 생계를 이끌어 나가면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이 지금 작업도 못 하고 활동을 못 하고 심지어는 온라인 자체가 안 좋아서 이제 좀이 라이브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러한 그 조건들을 탈피해 나가면서 하나라도 좀 진보 언론의 유튜버들이 팩트로 좀 고급화된 그냥 막그 가세현처럼 이렇게 막 우겨대는 그런 진보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한 언론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세련되고 또 고급 정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보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구나 볼수 있는 그런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요, 요 놈이 좀 쓸만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서 좀 괜찮은 유튜버들을 좀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해 나와야 된다. 전 과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운 나날 드릴 겁니다. 저는 새벽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어날 때 위가 너무 아파요. 눈딱 뜨면 아 윤석열이 대통령이지 이 생각을 할부터 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래 한번 받아들여 보자. 지금은 억지로 이제 뭐 유튜브도 윤석열 얼굴 나오면 막 꺼버리고 막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이러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한참 두고 보자. 진짜 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떠든 얘기랑 실제 국가를 이끌어가는 나 그런 어? 모습이랑 달라질 수도 있겠지. 오히려 달라지면 뭐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거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을 갖고 한번 살아가 볼까 생각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국힘처럼은 안할 거예요. 국힘 이 새끼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든 말든 정권을 잡겠다라는 그런 어?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비판하고 모든 걸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민의 힘일 망정,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하면 적극 찬성해서 도와주고 근데 아니다 싶으면 결사항전으로 나가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좀더 어른스럽고 세계사적인 넓은 시안으로 국가를 우리나라의 국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진보적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윤석열이 선무당인 사람 잡는 그런 국민적이고 민중적인 정치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슬픈 상황이지만 그렇게 자위를 해보는 거죠.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정치를 잘한들, 지금 자기가 저질러 놓은 똥은 책임을 쳐야죠.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 뭐, 정치를 잘하든 말든, 그것이 순서 아닌가. 대장동 특검이 최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그 학생들 중에서, 이런 얘기가 돈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 떨어졌다. 이 말도 안 되는 왜곡 현상들이 퍼져 있는 것을 대장동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우리의 멋진 이재명 후보가 다시 정치를 하더라도 발목을 잡힐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한 스피커라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중에 제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 지금 한 36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뭔가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진영에도 일조할수 있는 그런 멋진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분노를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다음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 계속 말을 마치는데 자꾸 말이 이어지네요. 우리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우리의 아버지들은 박정희 시절까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뭐이 정도, 못 겪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하나가 돼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새로운 언론의 장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에 걸맞는 제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밀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